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토지랑 집이랑 취득시점이 이제 다른데 그 토지 위에 집을 지었어요. 처음에 땅만 사고 그 다음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천년만년 살려고 지었는데 어, 그게 1년도 채안 돼서 또 팔았네요. 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집을 팔았나 봅니다. 어, 그럴 경우에 어, 땅을 샀던 시점부터 뭐 토지세율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뭐땅 위에 집을 지은 그 시점부터 뭐 집하고 그냥 묶여서 이게 양도세를 책정을 하는지 같은 물론 동일 소유겠죠. 어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과 땅이 소유가 다르면 별도 적용이겠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요 질문들은요. 뭐 제목이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 토지를 단기 양도시 부수 토지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먼저 2020년 4월에 토지를 253제곱미터를 샀어요 여기다가 토지 먼저 샀죠 그리고 같은 12월에 그 토지 위에 B주택을 건축을 했습니다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무려 4층짜리 집을 지었네요 아주 조그만 거네요 1층에 22제곱미터니까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가지고 있지 않고 21년 7월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땅을 산 거는 산 날로부터 파는 날까지 어 이게 2020년 아까 4월에 샀으니까 2021년 4월까지가 1년이죠 근데 팔기는 2021년 7월에 팔았으니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토지는. 그 다음에 주택은 2020년 12월에 사서 그 다음에 7월이니까 2020년 12월 2021년 7월 요 사이는 1년 미만이죠. 요 사이입니다. 그러면 세율이 원래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은 70%입니다. 70% 물론 지방세가 따로 있고요. 70%고 그 다음에 토지는 1년차는 50% 사업용 토지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2년차는 이제 40% 이렇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는 40% 이렇습니다 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어, 그냥 어, 위에 집에, 집이 지어진 그 시점부터는 세월을 밑에 토지도 보태서 바꿔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어, 그냥 토지에 세월만 오느냐 어, 이걸 지금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거에 대한 답을 질문을 올려놓은 걸 기준으로 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나대지는 원래 나대지는 비삼용 토지입니다. 원래 계속 나대지로 있다. 이건 비삼용 토지입니다. 어, 요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 토지를 묶어서 단기 양도시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이게 단기 양도죠. 1년 안에는 70, 2년 안에는 60인데 이렇게 단계에 양도할 때 부수, 토지 부분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 질문이 이거고요. 이걸 이제 회신 온요 내용을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요약을 보기 전에 질문이 주택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부수 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아까 앞에서 정리해드렸죠. 기간 그럴 때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냐 이 질문입니다. 1화는 여기 궁금한 건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물은 거잖아요. 토지 어, 집하고 토지하고 같이 적용되냐 기간이 이래 다른데 이렇게 물었더니 1화는 어, 그냥 100분의 70이다. 1년 미만의 주택과 그냥 똑같이 묶어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집한채 밑에 깔고 있는 땅 어, 갑이라는 사람이 요게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집은 가이 가져 있고, 땅은 어리 가져 있다. 이건 완전히 뭐 엮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은 집이고, 땅은 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뭐 주택을 거래한다. 그 안에 갈로 안에 보면, 뭐 주택과 그뭐 안에 부속,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사례들 때문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집을 팔때 땅은 당연히 따라가서 한 사람이 한꺼번에 팔때요거는집 따로 땅 따로 양도세도 같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취득세는 이제 명의가 달라도 그 위에 집이 있으면 지방세는 명의가 달라도 같이 적용이 되게 돼 있는데 양도 부분은 같이 하나로 묶어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거는 동시에 거래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의가 이렇게 달라요 집은 갑이고 땅은 어립니다 이거는 엮어서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냉이가 다를 때는. 그냥 얼음 마땅 파는 겁니다. 땅을 이 사람이 아까처럼 뭐, 뭐, 1년 지나서 2년 안에 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요율을 적용을 하면 되고요. 값은 집에 대한 요율만 적용해서 값은 또비과세가 되냐,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는 1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70이겠죠. 근데 얼 같은 경우에는 땅만 가지고 만약에 1년 아니다 그러면 50%가 될 거고 원래 어 1년에서 2년 사이다 40%가 될 건데 혹시 1년 안에 파는데 위에 아직 아무것도 안 지어 나대지 상태로 판다 이러면 비삼용 토지가 돼서 또 중과 10%가 붙죠 비삼용 토지는 그게 붙습니다. 그래 되면 나대지 상태에 팔았다 이러면 이건 60%였겠죠 세율이 토지만 명의가 달리 있어서 팔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럴 때 계약서도 그냥 토지 입니다 다 별개로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집하고 땅을 같이 팔 때는 집과 부수 토지를 묶어서 한 사람이 팔 때는 한 덩어리로 그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요거는 당연히 집이 뭐 단기로 아까 70이라 하면 기재부에서 이걸 백신을 70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같으면 한 덩어리로 사람이 다르면 별개로 단 예외적으로 취득세는 그냥 같이 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참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는 토지로 보는데 명의가 다를 때 취득세는 다주택자는 그게 집으로 보고 토지만 갖고 있다가 파는데도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저는 지방세법은 저는 고치는게 맞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토지는 토지로 봐야 맞는데 같이 팔 때는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맞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104조 1항 3호 관로한 부분이 1항이고 2항은 어 104조 1항 2호 그 다음에 3항은 104조 1항 이것도 2호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잠시 볼까요 소득세법 104조 1항 어 1항은 뭐냐 했더니 1항에 아까 3호 94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거는 여기 에 보면 소득세법에 갈로 아니잖아요, 여기 갈로 안에. 여기 보면, 주택은 70%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1, 아까 1 안은 주택에 따라서 요 70%가 적용되냐, 이말이고요 만약에 토지였는데, 요게, 어 그냥 1년 미만이다, 기간이. 1년 미만인 거는 100분의 50입니다. 그럼 94조 1항 1호가 뭐냐,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거 봤더니, 여기에 보면 토지입니다, 토지. 또 토지가, 아까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거는 원래는 50인 거죠, 50. 기본 토지는 이렇는데, 아까 요 토지처럼 나대지이면 중과세율도 10% 비가세, 아, 비삼용으로 10% 더 붙어야 맞고, 그죠? 사삼용 토지일 때는 그냥 100분의 50이 되는 건데, 집으로 보면 갈로 안에 70이 되니까 요 70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아까 104조 1항 2호가 적용되냐, 한 거는, 저 보면, 어, 원래는 토지, 아까 94조 1항 1호가 토지였잖아요. 그 토지 적용되는 게 원래는 1년에서 2년 차이는 100분의 40인 단일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집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입주권, 분양권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주택, 그 다음에 조합은 입주권, 분양권 이거 다 해서 1년에서 2년 사이는 100분의 60, 60%가 적용이 되는데, 원래 그냥 94조 1항 1호에 있는 토지는 100분의 40이었죠. 그러니까 40 적용하냐 아니면 아까 집이 1년 미만이었으니까 70% 적용하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소득세법하고 연관해서 보면 요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요지에는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이 집을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함께 집 지은 지 1년 미만입니다. 집은 1년 미만. 이 어, 안에 부수토지를 함께, 함께, 동일 소유,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럴 어, 경우에 부수토지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까 살펴봤죠. 소득세법 104조 1항 3호는 3호, 갈로안, 요거는 70%였습니다. 요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하고 토지 다 가서 있고 동시에 판다. 그러면 그냥 집 따라가는 겁니다. 세율이. 명의가 다르다. 집은 집이고 땅은 땅입니다. 명의가 아예 다른 사람이 각각 이렇게 뭐 어리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의 소유 집이랑 을 소유 땅을 그냥 파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율 다 별도입니다. 정리되시죠? 그 갈로안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명의 달라도 뭐 무조건 똑같이 넘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 동의는 그겁니다. 어, 오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어, 국세, 국세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법령정보센터. 잠깐만요. 갑자기. 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 안에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354, 법교과 3100번. 2022년 10월 27일자 자료인데,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과 부수토지 소유할 때, 세율은 집 따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투자를 하셨다 법인이 아니신 것 같으면 최소 2년은 들고 계셔야 어, 국가랑 공동투자사인 그걸 면하겠죠. 한 2년 정도는 개인소유자 같으면 2년 이상은 들고 계셔야 일반세율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이런 토지 관련 세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유 사주 인사드린다는 게참 그도 안쉽네요. 사무실을 옮겨 놓으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았고요 정리할 것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초론부동산에 오시면 뭐 괜찮은 건매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좀초 뭐 건매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정말로 쭉쭉할 괜찮은 건매들이 없나 현금을 딱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 무리하게 대출을 풀로 해서 투자를 해두신 분들은 정말로 이자가 너무 벅차서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우리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할때 최하 바닥을 알고 최고물이 상투를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면 어, 어느 정도 무릎 이하의 금액이라 하면 언젠가는 좀 이자를 내가 한번 사야지 하고 도와주셨던 그런 곳이 있다 하면 초롱부동산에 오시면 깜짝 놀랄만한 금액에 정말로 그런 금그 매물들도 있습니다. 어, 매물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어, 밑에 요 제목이나 설명글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그 톡방 주소하고 이런 링크들이 나옵니다. 어, 거기 들어오시면 매물을 올리는데 거기에도 못 올리는 매물들이 있어요. 어, 그런 건 정말 현금 가지고 계시면 쭉쭉하실 만한 그런 좋은 매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언제든지 상담하러 오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요. 그리고 상가 중개를 조금 전담을 해서 하실 소속 공인중개사님을 한두분 정도를 더 모실까 합니다. 이번에 뭐 10월 말 되면 또 새롭게 점을 따시고 중개 업무를 해보실 그런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아직은 경험이 없으셔서 두려운 반으로 합격하면 뭐 어떻게 일을 하지?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이 것으로 공부하고 배우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또 일을 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요.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거나 한 팀이 돼서 움직일 어한 40대의 여사 소장님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분을 한두분 정도 남자 소임 한분 여자 소임 한분그 정도 더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어, 오늘도 벌써 밤이네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정말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